6번째 리뷰! 짠! 우유, 콜라, 라면! 뉴세에서 방송된 태진아표 우유, 콜라, 라면 레시피가 화제인데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! 오. 음식을 앞에 두고 공포를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. 먹어보겠습니다. 생긴 건좀 약간 비지찌개 생각나는데요? 응? 뭐? 음? 음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진짜 희한하다, 맛이. 아빠! 왜 또? 아이고. 이거 한번먹어봐까 먹기 어, 좋지 않은데? 어때? 어때? <웃음> 왜 도망가? 왜 도망가? 바로 아, 왜 이렇게 <웃음> 맛있네. 맛있어? 응한 번씩은 해먹을 볼 만한 막... 음, 반을 드셨네요? <웃음> 먹기 싫다요맛이라 <웃음> 막... <마지막에> 막... 봐먹먹으려참 <웃음> 참은 거예요 <웃음> 적당하게만 잘 넣으면 완벽한 단짠의 맛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치를 넣어서 그 콜라의 단맛이라든가 우유에 살짝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좀 잡아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. 예를 에면한번 <웃음> 아니면 진짜 가정 가다가 한번 해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보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신기하다 음, 되게 이상해 하는데 되게 멈출 수가 없네 <웃음> 내가 하는 얘기는 응. 반짝하고 만다고. 아, 반짝하고 만다고? 음. 라면은 라면 다 와야 돼.